텐션 좀 높이죠 우리 아씨 아니 녹화 네. 열심히 하려 하네요 디노 씨 녹화 들어가기 전까지 힘들어 하던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얼마 만에 야외 촬영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잠시아까부 택시실에서 아 면도 잘 됐어요, 네. 아, 아 정신이 없어서 면도는 하고 온다. 아니 오늘 되게 쉬어서 계속 자더라고요. 들어가기 직전까지 의자에서 아 디노 새까지 아,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 <웃음> 아침 일찍 잔거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해도 그냥. 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눈빛, 눈빛. 지금 눈빛, 눈빛 봤어요? 눈빛. 눈빛. 아침 일. 일찍... 형 도대체 나한테 왜 어, 눈빛? 아니 아니, 어. 합시다, 아니 아니 방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네.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웃음>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아주. 네. 아, 저는 너무 네. 반짝이죠. 그나저나 부재가 몇명 있어요. 요즘 시국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빠진 멤버를 또 네. 대신 채워가지고 그냥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캐럿분들은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룰이 뭔가요? 룰 룰은 군우승을 네. 하게 되면 우승을 합니다 1등을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 무조건 2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약간 2등도 소중하다 아, 그렇죠 아니 2등만 소중하다 2등만 소중하다, 2등만 아, 소중하다. 아 약간 아. 약간 극단적이네요 아, 우리 컴퍼니 할때 네. 내가 말한 건데 아, 그래? 아, 디노의 아이디어, 이게 디노의 아이디어예요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을 하는 건데 1등이 아니어야 된 거야 준우승을 해야 돼 2등도 중요하다 어. 1등이 정답이 아니다 어.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 1등만 알아주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2등도 알아주자 이거야 우리가 그때 막막 막, 막, 막 헛소리 붙은 게다 썼네 그러니까 정말 착한 제작진 분들이 디노의 의견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자, 저희 얘기를 하나하나 잘 들어주죠 중요한 건 2등이 점수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도 준우승을 해야지 우승을 한다고 해요 계산 인자 어 아, 계산했을 때총 통합해가지고 마지막 결과가 준우승을 해야지 자 경기마다 준우승을 하신 분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요 어, 네네 최종적으로 합계를 해서 거기서도 이제 준우승을 해야 우승이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등수에 계속 갔다고 치면은 계속 삼 등을 한 사람이 준우승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기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모든 종목에 일등 한 사람은 땅콩 막쫙야 어. 어떤 종목을 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네. 버퍼링이 좀 있으시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미션 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미션 개주. 미개 미개 네. 미개를 하기 미개. 전에 시작을 미개 하나? 아, 네. 어,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오. 오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늘 빠진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채우려는 저, 미개 발악 부담감이 많아 보여요. 미규의 부담감. 미션 개주를 하기 전에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몸 푸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몸... 아 집중 좀해 주세요. 아, 예, 죄송해요. 다 같이 체조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조. 어떤 체조죠? 오늘 할 체조는 어떤 체조죠? <웃음> 저 한테 물어보시면 새천년 <웃음> 체조. 새천년 체조. 새천년 체조. 세천년 체조. 세천년 맞... 그게 뭐야? 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 할 체조거든요. 아 여러분 새천년 관련 체지 모르세요? 그 유명한 거. 어 뭐죠? 그 옛날에 항상 그 TV에서 가끔 나오던 거 있어. 나 TV 안 봐. 어, 세천년... 저희는 국민 체조만 해가지고 아육대에서 는 에어로빅도 몰라요 여러분 체조. <웃음>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네 아무튼 네. 왜안 받아줘야 돼? <웃음> 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정적이어서 당황했어요 너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 너가 열심히 받아주는 초등학교에서 국민체조 세천년체조 두개다 했었는데 <웃음> 오 진짜? 세천년체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왜 왜? 왜, 왜? 아. 길어서 자그긴 체조를 오늘 할 예정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어, 우리 한번 체조로 제대로 몸풀자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누가 알려주나요? 번호 이가 했다니까 좀알려주번요니논이 네, 가운데 쓰고이래빡 어, 서볼까요? 여기 하나도 안 나는데? <웃음> 어, <웃음> 괜찮아 뭐안 되면 프리스타일로 가는 거고 가자 원자 뭐. 이거 막 뭐, EBS인가 어디 나왔거든 맨날? KBS인가? 아, 와! 어, 반도철내 어, 어, 초등학교가 생각나 아, 어, 맞아, 맞아, 와. 맞아, 나 이거 알아! 우리 몇년 차이 안 나는데 세대 차이가 난다고? 와 <웃음> 진짜 얼 맞냐? 나 이거 다 외웠었는데 너도 이거 했어? 왜? 당연히 있지 요즘 춤이야? 아, 나이 노래 근데 진짜 근데 그세차장 세대도 이런 분위기에서 맞아. 찍는 어, 거 알지? 어, 어 이렇게 어, 찍어야 돼 어, 어. 어. 그런 거야? 해. 나왜 이렇게 문화를 모르냐 이런 거 해야 될거 같은데 <목소리가> 야 그냥 너가면 프리스테리 한번쳐 <웃음> 그래 나래 프리스테리 한번 쳐라 나 이거 프리스테리야 <목소리가> 그렇지 그런 거야지 그런 거야지 <웃음> 아니 야, 야 누가 나와서 하는지 감상하네 야 이거 아니야? 어아 어, 좋아 어우 <웃음> <가운데로> 리 <우리> 잘해 <웃음> 리 잘해 아. 이거 맞아? 우리는 체조하고 있어 어, 그래. 좋아 좋아 어 좋아 하지만 <웃음> 오케이 미안다 노래는 이런데 점점 태조, 템포가 빨라져 아 그래? 이 돼있어 편포이있다 어, 이게 흐름이 동작에 맞춰서 지금은 되게 스무스한데 좀 이따가 이거 우리 안무 연습하기 전에 하는 루틴 아니야? 그냥? 야 체조를 참조해봐 민규야 나와서 나와서 가운데 와서 야, 민규야 네가 해라. 그래. 번호를 옆으로 가자 번호를 잠깐만 이번에 따라다른 아니 최조로를 <웃음> 이런 거 따라 해 줘야 돼. 해봐 해봐 해봐. 해봐. 그렇지? 와 어? 어, 이런 거 있었는데? <웃음> 이거 갑자기 테권도를 해? 테권도 <웃음> 안 해. 해봐.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좋아.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웃음> 좋다, 좋다, 좋다, <웃음> 좋다 was, I was, I 기 a 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 a 앞뒤 w 앞, 뒤, I was, I was, I was, 이 w 다음 I was, I w 이제, 이 was, I was, I 이제 템포 빨라져 <웃음> 원, was, I w 다 야, 칼 w a 데 어, 좋다! <웃음> 이거 맞아. 지어 맞아. 맞아. 이이제 <웃음> <웃음> 템포 빨 맞아. 아아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 어, 이제 슬슬 빨라질 거 어, 이제 빨라져 이제 빨라져, 형, 이제 돌변 돌변? <웃음> <웃음> 가서, 가자! 가자! 렛츠고! 야, 해, 따라 해 와, 너무 힘든데? 동작 바꾸면 되잖아 야, 윤정아 열심히 하는 거봐 <웃음> <웃음> 오, 야, 체조 같아, 체조 같아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웃음> 너무, 야 <웃음> 진짜! 야, 야, 이거 이거 체조로 영동 따로 내자 약간 네. 아, 타바타 약간 그래. 같기도 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 <놀람> <놀람> 앞에 봐, 앞에 봐 이거 스위치 아니야? 올리고 원야 <웃음> <꽃 반침을> <놀람> <놀람> <해야 돼>. 꽃받침을 해야 된대 꽃받침 구워지 태, 꽝, 도 이거, 이거 그거잖아 야, 지저분해, 지저분해 태, 꽝, 도, 이거 야, 잠깐, 잠깐 디노야 Go, go. Go. Go.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봐, 이거+ 이런 이거+ 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이아 이거+ 형도 이것만 0년 짠다 아, <웃음> 아, 아 고생했습니다 아 체조 되게 힘 아, 네. 좋았다. 아 체조가 너무 힘든다 아, 자 다들 몸은 잘 푸셨나요? 아 너무 잘 풀렸어요 네. 어, 어떻게... 몸이 확 풀린 것 같아요 진짜 자 이제 팀을 세 팀으로 나눠서 개주를 할 건데 미션 개주거든요 네. 미개 미개, 팀을... 미개. 자세 팀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그러면 그거 할래? 노래 틀어놓고 삐 하면 세명 앉는 거 게임 많기 때문에 그냥 팀원을 빠르게 정하고 게임을 하는 그거 게 빨리 정해줘 그거 노래 틀고 틀고 하면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자 아, 하자. 재밌어, 아, 하자. 하자. 내, 하자 노래! 노래 아무거나 틀어주시고 이거 아, 하자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가자 가자 그 어. 형이 퐁 어. 하면 우리가 야, 아, 오케이. 아니,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 오 오랜만이다 그래 선곡에 그 고민이 보여 음. 노래 멈추면 안 하? 아니 그 원우 이 어, 나, 나, 냄새 보는 거 봐. 자자자자나 이거 좀 알았는데, 우리 다 했어. 와, 이, 이, 이. 움 자, 명. 자, 세 명. 일 와. 우리 <웃음> 뭐야, 우리 우리가 딱 맞잖아. 좀, 좀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야, 짝이 맞는데 왜한 거야? <웃음> <웃음> 이게 이게 탈락이 없어요. <웃음> 야, 세 명씩 팀을 정하는 <웃음> 아니, 거라. 나 탈락이 없어? 탈락이 없는 아니, 나는 거예요. 나는 되니까 바로 할수 있다고 한 거야. 그래. <웃음> 어. 바로 시간만 그래도 노래만 정하고 계속. 나는 그걸 이해했는데 그 재미 없을 것같다 거. <웃음> 아 그래, 근데 됐잖아. 된 거지 그냥. 그래, 팀대로 쓰자. <웃음> 자, 준우승 운동회 리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역 1등만 안 되는 거거든 1등은 안 하면 되는 거라서 자, 어. 준비! 야, 어 뭐야? 어 뭐야, 조기야! 조기, 조지, 조기, 조기 <웃음> 아니, 조기야, 뭐야? 야. 무모한 도전 아니야? 아니. 무모한 도전? 아. 조기야, 뭐야? 여기에서도 <웃음> 방송을 생각한다고? 조 형은 보증만 보면 사람이 변해 <웃음> 아잠시만더망하너 <웃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컨셉 좋아+ 컨셉 좋아+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이 좋아+ 아아아 좋아+ 잖아아 좋아+ 아 저기 아아 좋아+ 좋아+ 원우 형! 원우 형 이리 와봐! 원우 형! 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이겼다! <웃음> <웃음> <웃음> 이정도 그 잘한다. 이정 잘한다. 이왜 잘해? <웃음> <웃음> 야 잘한다. <웃음> 아 하면서 달려야 돼! 하면서 달려야 돼! <웃음> 쟤뭐 <웃음> 도겸아! 빨리 와! 레슨이 <웃음> 위해서 <웃음> 레슨이 있어, 레슨이 있어. <웃음> 쟤네, 쟤네는 뭐해? <웃음> 야, 너네 <웃음> 야, 우리 1등 하면 안 돼요 <웃음> 천천히 와요 천천히 <웃음> 오라고? 1등 하면 안 돼요 야, 우리 저, 저. 어. 야, 우리 거 뭐야? 너소세 <웃음> 야, 사실 너가 놀아야 아, 그래? 어. 야, 잠깐만 야, 야 내가 이정 해야 돼, 내가 2정 해야 돼, 얘들아 너희 <웃음> 뭐 마라톤 하고 온거 같아 힘들어요 쟤뭐야 빨리 출발 빨리+ 빨리+ 나가.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웃음> <웃음> 이 뭐야? <웃음> 아, 치열한 개주가 김민규 선수 1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과연? 저, <웃음> <자>, 김민규 선수, <웃음> 과연? <웃음> 자, 김민규 선수 1등으로 개주가 yeah. 끝납니다. 예. Yeah. 예. <웃음> 얘 뭐하냐? <웃음> 자, 미개의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규 팀 0점 20점. 꿀, 아 1등 했구나 네. 그리고 준팀 40점, 40점. 후! 자 우지 팀 20점을 20점. 획득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준 팀이 지금 1등인 거죠? 네 네, 다음 게임은 피구, 피구 진행하도록 이타. 하겠습니다 아, 피구 몇년 만이냐 진짜 와. 와 초등학생 때 이후로 안 했는데 자, 비구도 팀을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아 이것도 아까처럼 뭐 어, 그런 식으로 하시죠 두 팀이에요 세 팀이에요 이번에도 3대3대3 네. 네. 아니면 묵지바 이렇게 내가지고 그래? 한 번만에 쫙 나눠주잖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어. 묵지바로 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묵내자 가운데로 보여주세요 자, 팀 정하 정하자 네? 뭐라고요? <웃음> 묵지입니다묵집바팀 묵지파. 정하 정하자 묵지바 묵지바 아. 이제 세 명씩 나오면 그냥 빠질게요 세 명씩, 세 명씩 나오면 팀정화, 빠질게요 정하 하자 묵지바 무지빠 무지빠 오케이 어 저희 쪽부터 해요 저희 쪽 무명 천정아 정하자 무지빠 오케이 가보자고만 가만히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픽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자, 룰을 한번 설명하자면 피구랑 룰은 다 똑같은데 네. 이 반원이 아웃라인이고요 네. 공이 나가게 되면 처음에 수비가 없잖아요 네. 네. 수비가 없는 상황에서 공이 나가게 되면 가지고 와서 자기 팀에 이제 공격을 아, 하면 오케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런 룰이고 이제 모든 팀이 한 번씩 다 붙을 거예요 네. 묵지 팀이 한판 붙고 네. 찌파 팀이 붙고 아, 묵바 아. 팀이 한번 붙을 겁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한 번씩 우승했다 모두 네. 0점입니다 못빵, 못빵 다 동점이니까 이제 다 0점이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걸 무효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경기로 이제. 그러면 하, 한 팀이 무조건 두명다 어. 잡아버리면은 그 점수는 피지트, 나눠지는 어, 거네 나눠지는 진짜. 건데. 자 그러면은 묵지 팀 가시죠. 피구 우리 무슨 팀이지? 찌, 찌, 우리 이렇게 묵지. 정한 피해봐 이거. 오케이. <웃음> <웃음> 이건 <형> 뭐야? <웃음> 좋다.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이 그런 거자 준비 되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는 바로 지금 묵 팀부터 가져가시는 건가요? 네. 자 준비. 컴 온. 노스 포인트. 야, 초등학생때막 대회 나오고 그랬었는데. 컴 온. 처음에는 그냥 어. 조슈아의 네. 성공! 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우리가 뭘보 이게 하죠. 아, 우리가 우리가 뻘보이를 하자 어, 이게 원래 뭐, 뒤에 하죠. 한 명이든 있잖아이는데 어, 원래. 뒤에 뻘보이 해 주셔야 돼요. 왜 아쉽게 우리가 야, 이거 진짜 옛날 기억난다. 어. 아, 근데 꽤 머네. 어, 이게 지금 맞추기 진짜 힘들어. 멀어, 생각보다. 네. 처음에는 숫자부터 가시죠. 두 겸? 두 겸? 우와! 피했다! <웃음> 그거 왜 처음인데? 아니, 뭐, 룰은 만들어야 되잖아, 아, 그래, 이거. 만들어되겠 오케이, 오케이. 조슈아, 빨리 가 조슈아! 조슈아! <웃음> <웃음> <웃음> 야! 와, 야, 맞았어. 대박! 야, 디노야! 야, 디노 진짜 못한다. 얘 뭐야? 디노 아웃 나가세요. 야 디노야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 디노 여기 여기. 오. 오. 오. 오. 잘 잡아요. 던진다. 투견. 칠전은 왜? 칠전은 왜? 저거 왜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웃음> 내거내 <웃음> 네 거. 야 준영 준영 어. 야, 도망가, 어, 디노꺼야지. 공격하면 돼, 디노. 맞치면대지 자, 저렇게 수비스 때는 또 우지 형과 팀플레이를 해서. 그지이 피부는 또 팀플레이가 좀 귀여워지잖아. 굉장히 품은. 으! 우지! 속심 아! 피신, 피신! 저게 제일 힘들어. 민규 씨, 빨리 가져와주세요. 아! 민규, 화이팅! 오케이! <웃음> 어! 아, 민리뭐라해 <미리> <웃음> <웃음> 어, 디. 우지 아웃 우지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어? 플레이할 때 여기 진영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볼인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플레이할 때아네 알았어요 네. 너 엄청 엄중하시네요 아 이거 엄격해야 돼요 이거 컴온 레츠고 레츠고 어 바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웃음> 페이크죠 페이크 페이크 와 계속 저기 야도 시험 뭐야? 어이 총알을 피했어. 야야야디노 블랙 카메라 어때? 디노 블랙 카메라 <웃음> 계속 이상한 데를 <데로> 와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디노 우리한테 계속 좀알았지아아아아아 <웃음> 자, 도금이 혼자 남았습니다 <웃음> 자, <도겸이> 혼자 그렇지 <웃음> 미안하다 야, 너무 못맞죠뭐 하는 거야? 미안하다 형 <웃음> 다음에 저, 저. <웃음> 디누야 나세테 나한테 이안다안다 아, 정아 나웃 둘이만 남았다 야 졌어 우리가 졌어 그만해 아직 안 졌어 빨리 빨리 아직 안 졌어 디나 패스 <웃음> <웃음> 진짜 나쁘다 <웃음> 디나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면 던지지 말고 쳐. <웃음> 그아 오케이, 오 합동 공격, 합동 공격. 합동 공격, 합동 공격. 진짜 제대로. 바로 준비해, 바로 준비해. 이거도 있잖아. 개이야 <웃음> 에이구, 이거 어떻게 합동 공격 한 거야? 와! 와! 와! 와! 와! 와! 소아아 자, 자, 최후 1대1 나왔습니다. 준아, 공격 잘해야 돼? 네. 야 디노야, 디노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지쳤어 디노야 테나 앞으로 여기만 던져 <웃음> 디노야 <웃음> 여기 던지지 나 여기만 있을 거야 <웃음> 야. 좋아 좋아 좋아 <웃음> 몽정이와주영잘 <웃음> 던져 <웃음> 조슈아 리가면 <몰래> 아니야? <웃음> 조슈아? <웃음> 표정 뭐 좋아 좋아 좋아 피아 조슈아 좋아, 좋아. 좋아. <웃음> 키광 홍키 피구왕 홍키 바로 어문준이동 뭐야 언제 뭐야+ 뭐야+ 뭐야 정아정아 동+ 도 동+ 문 동중이 피구왕동준이피구왕 피고 맞피맞 형+ 피고 형+ 맞고맞 피고 형+ 피고 형+ 피고 형+ 피고 형+ 잘해 잘해 고 형+ 피고 형+ 피고 형+ 피고 오, VIP, 좋아 좋아 준지할수 있어 할수 있어 바로 던져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아! 지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마지 하지, 하지, 하지, 무기의 지리로아잘하네아지 하지, 하지, 이야기 기술 좋네 어, 어. 너무 잘 피하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조슈아 네, 너무 잘못잘 맞추고 어, 어. 아 좋았어 오케이 자한 명씩 볼보이 디노 여기서 볼보이 서줘 디노야 볼보이 서하너서 디노. 볼... <웃음> <웃음> 왜? 다 볼보이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너 경기 경기라고 잠깐만요 아 근데 <웃음> 아, 경기라고 자 찌팀 우리 경기를 해또 또? 또? 또? <웃음> 또? 또 해? 아또 해야 돼 디노 씨 파이팅. 경기 들어와 주세요 아 이긴 팀이 바로 가네요 아 진팀이? 그래? 우리 이겨야 돼서 해 <목소리> 여기 상관없어 야 디노야 이거는 상관없대 이겨도 어, 어 너네 진짜로 하면 돼습습 저희 개인팀에 준씨 먼저 할게요 어린이의 선물 어렸을 때좀 받았죠? <목소리> 일단 주연성 운동의 그 베이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맞는데만 <목소리> 모르는 실제 2명을 우승 지켜야 준이 우승 시켜야 돼와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웃음> <못지. 웃음> 이 <해방이. 웃음> 네. 진짜 기가 막힌다 내가 네, 네. 네. 나왔을 때 네. 준이가 모른 채로 성공을 하면 모두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준이가 준이는 사못하으면 아무도 못 가죠 아, 아. 아 근데 준이가 눈치를 채요 아. 그럼 준이만 가 눈치 하죠 야 승관 승관 뭐, 나뭐 뛰어야 정환이 혈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야, 내가 2등 해야 돼, 내가 2등 해야 돼, 얘들아 나몇등 나 해야 되냐고? 아, 준이 2등 하는 거야? 어. <웃음> 그 다음부터 이제 점수 좀 깎아 먹으려고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자, 김민규 선수 1등으로 계속 예! 합격합니다 우한, 준이 1등? 오! 우리가 1등 1등. 준이 어, 맞간 음, 애매하게 못 맞추면서 놀아줘 피고 응. 그래. 우리가 1등 할 테니까 그냥 준이 놀아줘 자, 하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아무, 아무>,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예아 yeah. 잘하네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재밌다 재밌다 잘했어. 저는 선물 받는 거좀 어려워서 주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거좀 어려워서 그냥 맛있는 거 사줘요 어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과자 세트 주세요 뭐 젤리 같은 거좀 많이, 많이, 많이 주세요 <웃음> 근데 저는 우승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어, 어린이날 선물은요 20만 원 상당의 어, 게임팩 인기 게임팩 네, 종, 어, 종류들이나 베어브릭 400%. <웃음> 20만 원 상당의 베어브릭 400%를 원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사고 싶었던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조던. 저는 20만 원 상당의 게임 CD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만 원어치 소고기 갖고 싶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과자나 장난감보다 고기를 좋아했어 가지고. 저 운동화 받고 싶어요. N 사 운동화요 <웃음> 둘리 가방 둘리 가방 갖고 싶습니다 아저는 어, 농구공 어렸을 때 농구공 진짜 좋아해가지고 근데 좀 좋은 농구공으로 사주세요 아니 그 빨간 색깔, 파란 색깔, 하얀 색깔 줄무늬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갈색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좋고 없으면 그냥 갈색깔 하셔도 돼요 저 고양이 부어서 기부할래요 저는 장난감총 만약 이긴다면 <웃음> 장난감총을 꼭 갖고 싶습니다